저희 넷플릭스 지옥 VR 체험관 보러 왔어요. <웃음> 궁금하다. 아 미니언즈 카트 진짜 귀엽다. 오 귀여워. 언니. <웃음> 안녕. <웃음> 아니야? 이 머리나 이 머리밖에 없어. 저거 봐. 바나나. <웃음> 어머. 바나나. 나나나나나. 바나나. <웃음> 어디다 쓰게. 바나나밖에 안 돼. <웃음> 뭔가 전시를 뭐, 하고 있나봐. 마릴린 먼로. 우와 이건 뭐야? 하고 있는 거예 어,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보네? 허 음. <웃음> 와 우와. 우와. 우와, 포토존이네. 얘 봐. <웃음> 귀여워. 여보, 쟤좀 따라해봐. 얘 따라해봐. <웃음> <웃음> 와, 나도 더워따스하게 입고 왔나? 여러 가지가 있다. 와, 여보 얘 봐봐. 팝콘이야? 아, 과자다. 아니, 퍼즐이 아니야? 아, 퍼즐이야? 어, 리치 리치 퍼즐, 이 모양 퍼즐인 거거 아. 맛있게 생긴 과자지 무슨 캐릭터야? 처음 보어 거? 나는 많이서 봤는데, 시, 많이. 아, 는 많이 봤 뭔가, 시, 일본 TV에서 많이 봤는데. 오, 어, 귀엽다. 오 마이 갓. 뭐, 취향 적이고 귀엽다. <웃음> 저 꼬리 움직이는. 얘도 우리 많이 봤지 않아? 데빌 같이 생겼 움직여봐요. 사진 아니에요. 말릴린멀로 따라해봐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, 또 가는 거야? <웃음> 두 번을 한다고? <웃음> 어머어머어머. 갬성있다. 봐봐. 헤헤헤. <웃음> 오. 심하지. <웃음> 마 <웃음> <웃음> 얘가 삐졌어. 무릉무릉. <무룩무룩. 웃음> 우와. 어머. <웃음> 어머. 어 <웃음> <우와>, 무서운데, 이거? 그 거야, 거 뭔가. <웃음> 화살초. 화살초. 화살초. 오 마이 갓. 쟤는 귀여운 애라고 여기가 좋을 것 같아. 뭐 해볼까나. 와, 이거. 와 추억의 게다 진짜. 우와. 와 이거 뭐야? 뭔지 모르겠네. 이건 뭐야? 뭔지 모르겠는 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? <웃음> 이거 죽는 게임이야? 와다 모르는 게임이다 아 이거 뭔가 아, 대포 쏘는 거구나 이런 것도 괜찮겠는데 <웃음> 이거는 총 게임 오 oh 아! 이거 할줄 알아? 아, 나 이거 괜찮다. 이거 괜찮다. 이거 괜찮다. 이거 어찮다아거 이거 이거 이거 한번 이거 괜 이거 다거괜 이거 괜찮다. 이거 이거 괜이 이거 실시간 맞대결 아, 게임이래 아니 이거 둘이 싸우는 거네 어 맞아 한판 붙을래? <웃음> 어머 이게 보통이고 이게 어려워. 보통 보통 내가 그는거 씨. 아뭐 어떻게 하 오. 오. 이게 이렇게 렉렇게 이렇게 라라라라 라라 누가 정하는거라 캐슬! 캐슬할까? 일단은 캐슬 아전 캐슬밖에 안되나 보다 라 라라 는라 라라 라라 라라 라라 라 와 맛있어 보이는데? 여기서 뭐 깎고 여기서 뭐자 와, 브로콜리 시즈케 내꺼? 내꺼 그 약간 한정 근데 여기는 그거 할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어, 그건 확인해 봐야겠다. 얘네 모든 곳으로 다 되지 마. 여기, 여기, 여기다가 이 들어가야겠다. 이거는 딸기 치즈? 아이스크림이고, 이거는 녹차 라떼 아이스크림. 사 먹겠습니다. 응, 응. 아이스크림부터 먹어볼까? 뭐 응, 응. 어, 한개더 먹기 지 나무가 자작등 맛있네 이거 아 너무 맛있는데 오. 이거 아이스크림 맛집인데 여기 일단 그 맛이 다포카이도 유기농 우유 아이스크림 음. 그아 맛이다. 진짜네 <웃음> 아니 왜 그렇게 먹어 아니 왜 그렇게 먹어 오 아래 진하다 진한 음? 그런데? 안달고 찐해 완전 내 취향인데? 너무 취향이데 음~~ 그.. 아 옷을 입 안가고 외격을 잘했네 육차 본연의 음 아니 가, 가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보여서 그냥 음 헐게는 사실 뭐 나도 거길 꼭 가고 싶었다고 음 볼거 아니어서 음~~ 자, 있 있자 좋네 음~~, 음 아내거 너무 만족스러워서 아직 여보 것도 안 먹었어 <웃음> 프로모션이 있어서 왔는데 그게 끝났다고 들어.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한거 아니지?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영화를 어. 예매한 거거든. 원래 이따가 엔칸토 영화 볼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시 g v 에 갔어야. 돼. 음. 어쩔 수 없지. <웃음> 아 근데 그 게임장이 너무 음. 재밌었어. 그래. <웃음> 운 여보가 더 잘했는데 음. 그리고 운전도 여보가 더 잘했는데 내가 그 공, 전혀 운전 배포는 잘 쏘네 내가 내가 운전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되게 못했는데 <웃음> 난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<웃음> <웃음> 난 진짜 뭐, 몇 등인지도 모르겠어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몇 바퀴 남은지만 알겠고 <웃음> 티켓 뽑을까? 이터널스 <웃음> 뽑고 나스 영어 보러 갑니다 갑니다 가자 가자